네 반갑습니다 뉴타인핸드 아무로그입니다 오늘 어, 소개해드릴 제품은 T500RS 트러스트 마스터 T500RS 좀뭐 진한 제품이긴 하죠 어, T500RS의 핸들 이 핸들에다가 어, 패들시프터를 다는 킷입니다 어, 트러스트 마스터 T500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에 패들시프터가 붙어있습니다 본체에 패들시프터가 붙어있어서 이런식으로 어, 생겼죠 패들시프터가 요 본체에 붙어있어서 핸들하고 상관없이 패드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레이싱카들은 패들이 핸들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레이싱카의 종류, 스타일에 따라서 패들 시프터가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일단 시판 차량, 시판 차량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터가 핸들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떻게 더 좋냐, 나쁘냐를 따지면은. 당연히 핸들을 따라서 움직이는게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특히나 이제 gta 패드 레이싱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패들하고 같이 움직이는게 편하고요 이제 랠리 같은 경우는 핸들하고 따로 패들시프터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랠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양쪽으로 되는게 아니라 풀 푸시 방식입니다 한쪽에서 전부 다 당기고 넣고 기어를 마치 시퀀셜처럼 그런 식으로 조작하는 패들시프터가 한쪽으로만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레이싱카 GT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패들시프터가 본체에 달려 있는 경우는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음제 기억에는 없네요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페라리라던가 그런 이제 시판 스포츠카들 어 같은 경우에 예 패들시프터가 본체에 예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티오 베가레스 같은 경우는 제품이 출시할 때 본체에 패들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일단은 그거 덕분에 굉장히 패들이 크긴 커요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이렇게 돌리더라도 뭐 새끼손가락으로라도 패드를 움직일 수 있게끔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어쨌든 불편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이런 제이 식으로 그 코너를 좀급격하게 돌아 나갈 때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다보니 까 업시프트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식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 트러스마스터의 제품들은 핸들을 분리를 해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림을 꼽을 수가 있는데 T500RS 순정 림을 제외하고는 모든 림이 핸들에 다 패들시프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랑 충돌이 일어나겠죠 <웃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일종의 이제 개륵인 그런 이제 존재가 이 운치에 달려있는 패들시프터 입니다 그렇다고 이 순정 림에다가 패들시프터를 이식하는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그런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t 3 0 r s 본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T300RS와 T500RS, TSPC 네, 이런식으로 T300RS와 TSPC의 중간단계인 제품이에요 피드백 역시는 굉장히 강하고요 거의 뭐 TSPC랑 동급 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으로는 약간 낮습니다만 피드백에 파워만 놓고 봤을때는 느껴지는 파워는 거의 TSPC와 동급 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질감이라 이런 것들은 뭐 tspc가 당연히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t 5베가 r 스 본체는 뭐 튼튼하기도 하고 굉장히 단종이 됐지만 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수명의 연장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순정 휠에다가 패들시프터를 이제 부착을 해줄 건데요 킷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마그네틱 패들쉽터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경쾌한 패들쉽팅감을 구현하고 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작하는 모든 그런 애드온 방식의 패들쉽터에 다 표준적으로 장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요거는 t 오0 0 r s 전용이고 휠 마다 각각의 프레임 부분은 다 틀리지만 여기 모듈 부분은 다 동일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석도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만 자석으로만 질감을 구현하는 건 아니고요 안에 이제 스위치 자체가 산업용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아주 높고 이 독특한 클릭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탄력 있는 그런 클릭감을 구현하고 을 있고요 이 마그네틱 그 다음에 그런 스위치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클릭감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파나텍도 그렇고 뭐 트러스트 마스터는 뭐 사실 논할 가치도 없고 패드 시프팅 의 질감이 뭐 파나텍이 그나마 이제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마그네틱 패델 시프터 같은 경우도 자석으로 인한 탄성감은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만 클릭감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굉장히 왜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굉장히 좀 어, 낮은 등급의 그런 스위치가 장착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감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아, 저거보다는 좀 좋게 만들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이 패들 시프트 킷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에 뒤쪽에다 착이 되고요. 패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조절을 해서 원하는 대로 부착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반조립 상태로 이렇게 모듈은 완성이 되어있는 상태로 이제 동봉이 됩니다. 모듈은 이런 식으로 동봉이 되어있고 중간에 어댑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달게끔 좌우 패드이 동봉되어있고 이걸 고정하기 위한 볼트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선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있냐면 납땜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가 어떻게 좀 편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이 납땡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 총 6개의 렌즈 볼트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 3 개를 풀어놨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총 6개 중에 지금 풀려있는 요 3개 볼트가 뒤쪽에 킹릴리즈 부분을 분리하는 볼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개 지금 장개는요세 개는 그냥 이 커버를 고정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의세개 볼트를 이제 풀게 되면 자뒤 부분이 이렇게 빠집니다. 살살살 당겨 보면은 빠지고요. 여기에서 안쪽에 커넥터를 잘 잡아서 빼줍니다. 이렇게 킹 릴리즈 부분이 분리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피스 하나 둘셋이 피스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이게 버전에 따라서 이 어스 선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접지선입니다 그라운드선 볼트잘 빼주시고 이렇게 뒤집어서 핸들만 떨어내줍니다자 그럼 이제 여기 각각 버튼들이 달려있는데 일단은 다 빼줍니다. 버튼들 위치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패드 부분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판 오늘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판이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이 기판에다가 버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튼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스위치에다가 아까 좀 전에 선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해당 스위치가 패들 시프트로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 둘셋 피스 풀어줍니다 그러면 보드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보드 뒤쪽을 보시면 이런 선들이 있고 조금만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선을 납땜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핀들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버튼 하나마다 이 튀어나온 부분이 접점이 4개가 있어요 접점이 이 4개의 접점 중에 두 개는 그라운드 일종의 마이너스 두 개는 신호선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 하나 플러스 쪽 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지금 좀 복잡해 보여소리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작업이긴 해요. 각각의 버튼별로 어떤 게 그라운드 마이너스고 어떤 게 신호 플러스인지는 제가 따로 이미지로 정리를 해서 이미지 링크를 하단에다가 표기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커넥터, 요 커넥터가 이 뒷커버 쪽에 합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홈이 있습니다. 홈인 쪽,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네, 최대한 끼워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구멍이 세 개가 있는 부분을 이제 여기에 맞춰야겠죠. 선을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요킹 릴리즈 이 부분이 여기 또 홈이 있죠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구성으로 될거예요자 우선 납땜을 해야 되니까 선을 이제 커넥터 넣고 선을 안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납땜을할 거니까 선을 빼놓고 납땜을 해줍니다 저는 어디 버튼을 쓸 거냐면 요 세모하고 네모 요두개 버튼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왜 여기를 저는 주로 쓰는데 왜냐면 컴퓨터로 쓸 때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OX 플스에서는 선택하고 취소죠 선택하고 취소에다가 적용을 해 놓으면 은 뭔가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버튼 두 개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스타트하고 셀렉트예요 역시 이제 플스에서쓸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버튼 같은 경우 오 플스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패드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좌우에다가 설정해서 어 패들를또 좌우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좌우나 이런 것들이 또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이두개 버튼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싱 하면서 자꾸 어 쓰기에 굉장히 편한 버튼이기 때문에 뭐 커스나 DRS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빈도수가 낮은 게이 세모하고 네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두 개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아이고, 아루야. 아루야. 내려가. 자, 여기서, 어,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보드에 D패드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 D패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조이패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까만색 부분, 빨간색 부분은 조립해두고, 이 까만색 부분이 이제 각각의, 동그라미, 뭐, X, 네모, 세모, 이제 요 버튼들이죠. 그리고, 요 위에, 이쪽 부분, 이두 개가 제가 쓰려고 하는 버튼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표를 보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테스터기가 있으면, 테스터기를 알람 모드로 해놓고, 두 개씩 이제 찍어봅니다. 자, 두 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어 알람이 나오면은 연결된 선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위쪽 두개 아래쪽 두개 이런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걸 누르면은 알람이 안누르고 스위치를 누르면은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를 선을 연결하면 을되는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다가 위아래 위아래 이런식으로 선을 각각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정하고 조립 하면 끝나는데 뒤쪽에 선들을 최대한 평평하게 최대한 이제 평평하게 잡아 가지고 밑에서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음 선이 한 가닥씩 틈 사이에 한 가닥씩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잡고. 모드오정은 볼트 세개 조여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패드이 눌렀을 때이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이 작동을 하면은 연결이 지금 제대로 된 건데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기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알람 모드로 해놓고 이 스위치의 위쪽 아래쪽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패드이 작동했을 때 알람이 울리면은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겠죠. 이쪽에서 클릭했을 때 알람 올립니다. 그리고 위쪽, 네, 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 뒤에 킹 릴리즈. 커넥터가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커넥터 있습니다. 여기 꼽아야 돼요. 넣어 줍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놓고 중간 플라스틱 커버. 이 접지선 안 빠지게끔 잘 드러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들 다 올려줍니다. 위치를 다 기억을 해놨으면 편하게 할수 있고요. 각각의 전용 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위치에 돌기가 이렇게 다 틀려요. 돌기가 나온 게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홈을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버튼 위치를 다 기억을 해 놓는게 훨씬 편하겠죠 자 버튼 다올렸고요그 다음에 핸들 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움직여 보면 안쪽에 아까 접지선 핸들하고 보더 연결된 접지선이 있었죠? 로 연결해 줍니다. 자 안쪽에 보이시죠? 위치를 잡고 다시 뒤집고 이세 개의 볼트를 동봉된 기다란 볼트가 있어요. 이세 개를 꼽아 주시는데 하나씩 살살살 꼽아주세요. 은 다음에 이쪽에 구멍을 잘 맞춰서 잘 맞춰주시고 쪽쪽쪽쪽쪽 쪽쪽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나머지, 또 뽑아줍니다. 자 일단 가고정 했고 이제 여기에 에, 좁으면은 이 부분이 아까 손으로 눌러놨던 게 조금 조금씩 압착이 되면서 안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손을 딱 대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끝까지 조여줍니다. 너무 힘 주지 마시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조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뒤쪽에 딱 부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패들이 부착이 됐고요. 이제 이 방식이 좋은 게 이 부분만큼 핸들에서 본체가 멀어집니다. 이 부분만큼 이게 더 떼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핸들이 이만큼 멀어짐으로 인해서 본체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핸들 사이도 조금 더 간격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집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패드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부착을 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쪼지 마시고요. 자, 패드를 붙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어, 납땜하는 거랑 선 이제 정리할 때 조금 신경 쓰는 거 말고는 크게 뭐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를 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크게 난이도 높은 작업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작업하기 힘드신 분들은 작업 의뢰도 받고 있으니까요 의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T500R 순정 RS 림을 일단 개력이라고 부르는데 패드쉽터를 닮으로 인해서 이 림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패드쉽터 감도 나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자석 있는 부분에 자석을 추가로 부착하게 되면 탄성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거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석을 다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가벼운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자석을 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핸들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체에 있는 패들 시프터를 이제 빼야 멀리적거리는게 충돌 없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패들 시프터 분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 T500RS 본체에 있는 패드시프터를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500RS에 붙어있는 패드시프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볼트를 풀고 뜯어내게 되면 안에 연결을 이제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에 이제 패드시프터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내부에 있는 기판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있고 뜯어낸 다음에 그냥 휑한 모습이기 때문에 패드시프만 분해를 해서 다시 장착해주는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볼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풀면 이 껍데기가 빠지고요 여기 있는 볼트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여기 안에 고정하는 플라스틱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어, 나사선이잘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체결할 때 조심해서 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금방 그나사선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틈, 패드프트 이제 틈 사이로 살짝 제껴주면은 커버가 이제 앞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또 피스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어요. 은색으로 된 피스. 이게 이제 뭐 제품마다 은색으로 된 것도 있고 까운색로된 것도 있고 뭐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네 개를 풀어주시면 통째로 빠져요. 자 앞에 네, 패더 시프터 모듈이 통째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 케이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를 빼주시고 얘는 안쪽으로 이제 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이 뜯어낸 음 모듈에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또 피스 가 두개가 있습니다 이제 뜯어줍니다 여기 이제 피스를 풀게 되면은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잘 잡고 해주세요 그래서 쏙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쉽터 이제 막 빠지, 빠지죠? 그래서 잘 빼주세요. 스프링 4개의 패들쉽터 이렇게 잘 빼주시고. 그대로 합쳐서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 스위치 에 달리는 스프링은 이 달아 놓으면은 언젠가는 진동 때문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빼주세요 살살 돌려가면서 빼면 빠집니다 그고 다시 네, 뒤쪽에 두개 조여 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주세요 어차피 안쓰니까는 연결을 안하셔도 되는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해 줍니다 잘지워주고 앞에 달고 정리해 주시고요 커버해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오게 두개 있습니다 위아래로 맞춰서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끼우시면 되고 처음에 풀었던 조그마한 피스들 어지간하면 전동 공구 쓰지 마시고요 손으로다 그냥 조여주세요 요 피스들이 나사선이 망가져서 헛돌면은 조금 긴 사이즈 피스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체에 있는 패드를 다 떼내고 깔끔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휠을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렇게 해놓으면은 뭐 다른 휠을 부착할 때 패들 시프터에 간섭도 없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패들 시프터 T500RS 순정 패들 시프터 애도운키 제품 소개 및 작업하는 방법 어 알려드렸고요. 작업 자체가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납땜을 직접 해야 되고 기판에 납땜을 할 포인트를 찾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쓸 스위치를 어떤 걸 하느냐에 결정하는 거예뭐 이런 좀 짜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제 납땜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납땜을 못 한다. 아, 그러면은 작업 의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소개 및 방법 촬영을 했고요. 제품 이제 구매 링크는 아래 더 보기란에 보시면은 이제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아, 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 많은 이용 바라고요. 어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